제이어 향수 꼬박이 왔어요 얘가 이런 거무용 보이려고 하네 그니까요 먼저 향을 이렇게 좀다 넣고 시작할 거예요 무슨 향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느낌을 정해서 요 알겠습니다 잘열잘열어열었 장미향 아, 아, 네. 아, 이거 차례대로 아, 네. 네. 이 차례대로 여기서 들었요 아, 진짜요? 괜찮은데? 약간 피존. 무슨 피존이냐면, 이나 이거 좋다. <웃음> 진짜 <웃음> 아, 이거. 냄새가 뜬다. 수선 냄새 짱이에요. 카 꼬리꼬리 펴 아니야, 데카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메이크같이 약간 어, 그거죠. 죽은 사람. 음, 그거, 그거는 그거 누구 아니야? 음. 아, 화구나 아, 녹 아, 아, 잘지잘안 나요. 어저기은 아, 더 꺾고 왔아 아무런 없이 머스크가 아니 아니 르는게 당연해요. 참. 잘 모르겠어. 사양 노루 머스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중에 사양 노루라고 있거든요. 노루 어. 사양 노루는 수컷이 생식선에서 떼어내는 게 사양이라고 그래요. 그게 머스크예요. 어. 신라시대 때는 그 사양을 여자들이 노리개에 넣거나 속곳에 차고 다녔거든요.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향냄살냄새 음, 아, 네. 되게, 되게 좋게 하고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 특징이거든요. 음, 지금은 음. 물론 금하고 음. 있기 때문에 100% 인공만 쓸수 있어요. 음. 아, 아, 진짜 웃겨. 아, 시원이요 다른 데그데그처거요을로는거 같은데. 좋은데 이자 이제 뭐하시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향이 약간 변화가있거든요다마스프로즈부터수다우드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오늘 쓰고 싶은 향이 있죠? 그것만 취향미로 딱 뽑아보실게요. 개수는 상관없어요. 아니, 약간 둘레임씨 얇고. 존말고 아니, 아니. 귀한만신 중. 어, 더워더워더자 신문은 다 했습니다 뭐야 시더우드 샌더러드 어, 아 수선화 너 많이 만드니까 아메리카노즈 내가 제일 극하는 양들만 모음집이고요 <웃음> 아주 만족스러우고 있어 6g을 넣어야 한다 고 6g 넣는 걸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6g을 넣어보겠습니 마셔보세요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오, 오, 다 오, 고 오, 오, 오, 오, 방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9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방 오, 보다 덜. 어, 어 됐어. 저는 음, 이렇게 했습니다 슈다우드랑 슈다우드, 자몽, 아쿠아, 프렛클라우오 발음 좋은데? My favorite. 그거 다시 해줘 어 마이 페이오렛 마 마이 페이이 영국인 같다 <웃음> 만든 향기예요 일주 향기. <웃음> <웃음> 지금 냄새 <능세> 아주 만족스러워요. 향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야? 기 <웃음> 향기 이름을 뭘로 할까요? 김숙달의 향기. 김숙달의 향기. 그 향수 이름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달3다33 33 33 33 33 33 33 3달33 33 3 나는 내향수33 3 진달 3 33 33 33 33 33 33 33달3 3 진분달 분달 할지 진, 진달 할지 정해33 아, 진달, 진달, 진달? 진달하면 너무 진달라 아, 같으니까 분달할까요? 진달 분달. 분달 달분도 괜찮아. 어, 달분한달분 달분. 어, 그러면 저는. 숙분? <웃음> 숯분? 숙분이 <웃음> 괜찮다. 숙분. <웃음> <숯분. 웃음> 이두 개잖아요. 이렇게. 1차 향기, 2차 향기 같은 거 아닐까요? 아, 그래서 두 개. 두개 조준. 두 똑같은데, 완전 똑같은 느낌 아니겠데 그쵸. 전 완전 다르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죠 망해서 속상해 아파? 남자발이야 다문양을 더 넣어서 다문양을 더, 번 더. 잘번 더. 번더 <웃음> 진짜 좋아 이제 때기에 담을 겁니다 쿨쿨쿨쿨쿨 <웃음> 깔데 이런 거가 이하 아, 이걸로 맡춰서 다시 이게요 아까처럼... 하시면 네. 돼요. 아... 이걸로 아, 이걸로 네. 네. 사시면 돼요. 아 네. 톡톡 두들기 아니, 알 거예요. 지 톡톡 두들기시고 못 그렸어. 아, 저 아, 방금 보니까 음, 그렸어. 음, 응... 무슨 취향이세요? 그거, 그거는 아닌데. 비누는 비슷하게 만들려 했는데 꽃냄새가. 괜찮은데? 평생인데? 그쵸, 그쵸. 야 대사고. 4그래인가나 그래야 어요 시중을 죠 비염한지 고생했어요 아 벌써부터 붕기 는 양이 린 진짜 졸렴아 <졸림칙한다>. 혹시 <웃음> 이거 뿌려야 되나 왜카메라에 세영 단지나겠지만 카메라 보세요 짜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둘다 향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는 약간 비누향, 섬유유연제 같은 그런 향이고요. 하나는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에요. 둘다 좋취 향. 이제 끝났습니다.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